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이더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버프라임의 전체적인 챔프를 다 가져오고 그에 따른 스킬 스킬 콤보 어택 또는 어떤 스킬을 갖고 있는지를 리뷰할 예정입니다 스킬 콤보기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는 일단 프로필로 보여드리자면 자랑은 아니에요. 저도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니까. 현재 총 CBT 44시간을 했고요. 총 플레이 게임 수가 113판에서 승리 게임 수가 88판입니다. 일단 승률은 70%가 넘어요. 어, 넘고 평균 채치 수는 거의 7, 7인데 원래 7이었는데 네,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훈련장에서 실전에서의 영상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상 수집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훈련장에서 스킬 콤보 그리고 이 영웅에 대한 설명 이렇게 한 영상에 전부 다 착착 이제 잘 다듬어서 다 넣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단 네, 이번엔 테락 공략입니다 테락 테락 공략인데 테락이 어 덩치만 큰게 아니고 진짜 탱커 3대장중 하나죠 어, 테락 선만은 보통 이제 q 를 이제 야만적인 던지기를 먼저 선발을 추천하고 그다음에 저는 같은 경우는 이 지진 경타 그다음에 우클릭. 어, 그러니까 테라기 장점은 일단은 단단한 것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스턴기 하고 이스턴기도 돌을 던지고 맞추는 건데요. 이게 상대가 뭉쳐있으면은 전부 다 맞아요. 그리고 그니까 범위들이 강한 그런 탱커라고 보는데요. 신시기를 잘 넣는. 네, 이것도 범위들. 이것도 범위들. 그래서, 테라 같은 경우는, 네, 보통, 탱커를 많이 합니다, 비중으로 <웃음> 나이, 떡튀기가 안 까요? 하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안안 시발. 아, 씨발. 아, 씨, 존나 짱이었나, 진짜, 이제. 걱정이면 어, 맨지 <웃음> 어디? 아, 네. ㄹㅇ ㄹㅇ ㄹ 도 뭐야 나이스 궁극기를 쓰고 큐를 하면은 그런 모션이 안 나오고 때리고 때리고 바로 큐 이게 덩치가 커지니까 그만큼 힘이 세다 이런 약간 느낌으로다가 다가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더한번 더는 안 되네 타임 이런 식으로 이런 콤보로 가주시면 됩니다 선진이 팔 때는 항상 체력으로 이런 식으로 우클릭으로 거리 재고 들어가고이 e 클릭하고 이거를 마지막에 쓸 거나 혹은 혹은 먼저 상대원들이 예를 들어 스쿼드 같은 경우는이키유탄을누르면 e 고정 자리에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자, 그렇게 있는 아이가 있으면은 이런 식 이게 스쿼드로 지접시다. 포킹하는 바로 가서 먼저 진입해 주는 거죠. 그럼 팀원들이 바로 따라오게끔 되고. 근데 팀원들이 안 왔다면은 그건 팀원이 없거나 아쉬운 거고 이게 바로 테락입니다 네, 여러분 들 이번엔 우르크인데요 우르크는 어 솔직히 진짜 제가 볼 때는 어 딜러 잠깐 원 딜러 잡는 데 핵심 요인 아닌가 cc기의 최강이 아닌가 탱커로 쓰기도 하지만 거의 텐딜 지금 중심 약간 그런 게 와서 우르크 저는 선발을 개인적으로 격분으로선발해요저는 키로 나쁘지 않은데 이건 본인 자유의 여기서 찍아이야나겠다 야미 야미 와우, 우루크... 하하! <웃음> 돌진을 죽였어 네, 우르크 콤보는 미는 생성 생성을로 해볼게요 프린트 모드 가서 딜러들 빼고 우클릭하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스킬이에요 일단 Q 우클릭 진짜 진정한 콤보는 우르크는 일단 대족장의 분노라고 궁극기가 되게 세죠? 분노를 폭발시켜 물리공격을 12초 동안 60% 증가 그러니까 이래가지고 탱, 탱을 탱 가기, 가기보다는 약간 딜사이클이죠, 더 좋은. 그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극기 써요. 쓰고, 달려가. 달려가서, 챔프 다 잡아놓고, 우클릭 한만 하면, 싹쓸이는 거예요. 그리고, 1키로 빠져주거나, 혹은, 들이대거나. 이런 식으로. 자. 원래, 파라곤 땐 세바로고였던, 챔프, 데모리우스입니다. 데모리우스는, 진짜 좋은 게, 큐스택. 큐스택. 영어 치기가 되게 좋죠. 이게, 큐스택을 쓸 때마다, 2%의 마법 피해, 그니까 러 A p 예요 자, 이렇게 막타를 먹어요, 나서스처럼 막타를 먹으면 체력량이 증가해요 지금 현재 체력이 2118이죠 근데 제가 막타를 둘다 먹으면 2124, 점심, 점점 올라갑니다 원래는 정글로도 추천을 하는데 보통 탑대머리를 요즘 많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여튼 스택을 쌓아가지고 콤보는 어떻게 되냐 콤보는 일단 E로 먼저 속박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Q 그리고 계속 때려요 또 Q 계속 때려요 그러다가 상대 딜러지이 온다 내가 죽을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오클릭을 빠져 이렇게 예가지고 네. 혹은 궁극기는 공기가이큰 <웃음> 이 중기로 어.. 때리면은 날라가거든요? 타인이 보통 이렇게 돼요. 이게 원딜러예요. 대충 우리 팀원이 이렇게 많이 있다 칩시다. 내가 이제 원딜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차피 내가 탱.. 탱식의 AP니까 단단하면서도 주문력이좀 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진 않고 그러면은 원딜러 잡고 우플리 간 다음에 뒤에서 이런식으로 딱 날려주면은 이 원딜 챔프가 저기까지 날라가요 우리 팀원 빌러지녀까지 그러면 원딜은 어떻게 되겠어요? 높겠죠. 어. 하지만 그래도 잘하시는 분들은 투전말수 빠져나오겠죠. 근데 거, 극히 드물다. 왜냐면은 대머리가 이 e 스킬이 쿨이 생각보다 12초가 좀 길게 느껴지지만 이 우클릭 속도 때문에 금방 또 다,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킬을 응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엔 한입니다. 한 콤보기는 진짜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한이 좋은 이유가 한이 쓰레기가 아닙니다. CC기를 먹히게 너무 좋아요. 이게 한번 이렇게 속박시키면은 3초 동안 저렇게 저렇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한의 콤보기는 뭐냐? 한도 간단해요. 얘도 이제 방어형 AP인 탱커인데 그러니까 주문력이 달린 탱커예요. 그냥 원딜 인지 한타 때 보이잖아요? 한타 기준을 봐야 돼요, 항상. 원딜이다. Q넣고 R클릭하고 우클릭하고 때려요 계속 Q선 R선 우클릭 네, 이러면 펌보기가 되는겁니다 자 카일라는 저는 진짜 템... 일단 템트부터 설명할게요 이거는 진짜 좀 중요해서 암살자의 도끼를 뽑아야 돼요 그니까 뭔 말이냐 집행의 데키마 원성 가야지 정글이 수월해져요 이게 룰로 많하지면 강타예요 강타. 그러니까 강타하면서 피읍 가져오는 어. 그리고 저는 일단 공속을 되게 선언하거든요 이, 카일 뭐였지? 카일라의 경우 그럼 상급바람이 점령해야 할 부패단도 이... 이건 뭐야? 어 진화... 전류석 어, 그래 전류석 이렇게 되게 짱네 텍스트가 이3위일체가 개빨라요. 그리고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이게 왕국의 보검이 일단 딜로스 딜러서, 딜로서는 가장 좋고 만약에 쿨타임 다운을 원하시면 시간에 이 약탈자도 좋습니다. 어 지금 물공 올라 가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보내 의는버스커 겁나 때리면서 생명 피흡을 빨리빨리 하고 싶다면은 광전사의 저주. 그러니까 이게 호불호가 리는 거죠. 혹은 우리 팀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이라 빨리빨리 치고 그러니까 원딜 빨리 쳐주고 그냥 빠져야 된다. 휴안의 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공략이니 시간이 아프지 않나? 어, 이렇게 봐주네요 평대부터 개빨라요 어 보이죠? 빠른거 이 전류석이 좋은 이유가 칠 때마다 범위 딜이에요 원래 이제 한 마리 때리면은 한 마리만 때리잖아요 근데 전류석을 끼면은 감전데미지 효과가 범위로 커져요 그래서 근들이 나쁘지가 않아요 자 스킬 컴말 알려드릴게요 자자 암살이죠 카일날 암살이에요 여러분 대놓고 얼굴을 들이대면 안돼요 말로도 나 죽여주세요랑 똑같아요 암살이기 때문에, 물몸인 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큐로 먼저, 들어갑니다. 무조건 후방에서, 한대 때려주고, 우클릭 하고, 연락 때린 다음에, 상대방 도망칠 것 같으면, 그때 우클릭을, 이, 이, 를 써서, 들어가면 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을 좀 더듬어서. 큐선 은신이니까 안 보이죠? 이 선을 가도 돼요. 상황에 따라. 후방 치고, 우클릭 하고, 때리고, 때리고, 상대가 도망치고, 전멸 쓰는 건 어쩌면, 멀리서, 이런식으로 다시 때리고 때리고 우클릭 들어시키고 때리고 때리고 반복 이러면 됩니다 어릴 수도 있어요 네? 그때가 왔다칩시다 궁극기 개쩔어요 도 큐쓰고 확실히 자, 잡는 콤보 큐쓰고 때리고 바로 우클릭 아니 알클릭 하고 우클릭하고 누나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도망칠 것 같으면 그때 가서 좆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클릭하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때리고 한번 빠질 때 빠지면서 큐 쓰면은 사람들이 못 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기동성으로 진짜 최고로 좋은 코스모스죠 파라곤 때부터 최고였어요 자 믿어주세요 동물님. 와! 오케이. 나이트샷입니다. 맞어요 안녕하십니까? 어, 맛있어. 너야 조심해, 나못 다해. 잘하. 너무 쉬워요. 어. 코스모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제 주챔이기도 하고요. 가장 주챔. 저는 무조건 Q선마, 그리고 우선마, 우클릭선마, 그리고 뭐, 여기선 이선마로 돼 있는데, 인게임에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Q, 우클릭, 그리고 붕, 이렇게.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왜곡이에요. 왜곡이란 스킨이 애들을 모아줘요.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하냐. 코스모스는, 여러분들, 손이 개 빨라야 돼요. 자, 말로 설명할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클릭 좌클릭, 큐클릭 좌 우클릭 좌클릭, 큐클릭 좌클릭 오케이? 이거만 외우시면 돼요. 개빨리 해야 돼요, 이거를. 그래야지 코스모스 장인이 돼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그냥 속도해충거 아닙니다. 제가 보는 코스모스 대다수의 분들이 그니 그분들을 비하는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요 느리잖아. 그니까, 원이 왜곡 원안에 같은 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개빨래야 돼, 이렇게. 다니 잘못, 나도 잘못했다한번 그러니까 왜곡 스킬에 잡히면은 어차피 다들 뭉쳐지는 거니까 그니까 이런 식으로 빨래야 돼. 잘못 들어간다. 공을 잖아요자 뭐, 잘 봐보세요. R쓰다가 R을 누르면은 끊겨요. 예, 네. 그리고 만약 팀원, 상대 팀원들이 도망치는 상황이면 바로 붙잡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알아서 백업이 들어오겠죠? 그니까 러 이런 식으로 로테이 나가는 거고 어, 형? 상대의 원딜러가 보인다. 그러면은 일단 먼저 들어가 그리고 이키써 때려 때려 쿠써 <웃음> 계속 때려 계속 때려 그리고 빠져 다시 한번 빠져 그리고 우클릭이 한번 누르고 또한번 누르면 두번 이동해요 한 명. 이렇 때려도 그러다가 이제 상대가 딸켜 됐으면은 궁극기. 어 이게 바로 보라의 콤보예요. 그리고 라인전 할때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우클 들어가 뭔가 각이야 우클릭을 진입을 안해도 돼요 라인전 하다가 상대가 무리하는 것 같으면 그냥 2키 눌러서 드들이 되다가 풀 넣고 하다가 빠지는 쪽으로 하는 게더 좋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태... <웃음> 전멸기가 두번 되는데, 심지어 원석까지 있으면은, 전멸이 세번 있는 거거든요, 보라가. 자, 발로라입니다. 제가 코스모스 다음으로 좋아하는데, 나, 마, 오, 길이요. 어딜 가? 대머리 <웃음> 속박이요. 컷이요. 깡 이상한 데로 오버할 때.. 아니구나.. 커지요네이츠 버스가 <웃음> 어, <슈가야>, 뭐야.. <웃음> 에서 재미.. 재미.. 시게 보고 있는 중 <웃음> 3,500원.. 솔직히 가장 좋아하는 건 발로라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그러니까 우클릭.. 선마.. 큐~ 선마.. 이선마.. 알선마.. 말은 뭐될 때마다 바로 보게는.. 이 발로라 왜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CC기가 있는데 쿨이 짧아 생각보다 생각보다 근데 아마 코스모스가 더 짧, 짧긴 할텐데 음. 이 Q를 쓰면 은 붕괴장이라고 사람들공중에 떠요 그리고 스턴을 먹어 그래서 콤보는 이렇게 돼요 Q 넣고 바로 우클릭 우자 어 우클릭 누르고 자클릭 바로 그리고 이 발로라가 핵심적인 궁이 그냥 궁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그냥 막 쓰는 경우가 있는데 답답해 죽겠거든 솔직히 좀 뭐, 저는 일단 많이 해본 입장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데, 우클릭을 항상, 아, 우클릭이 e 스킬을 쓰면은, 이 e 스킬이 사령관의 눈이라고, 상대방의 만, 그니까 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적들의 마나를다 뺏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만화가 사람들이 없어지겠죠? 그 만화가 완전히 그냥 제로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한테 신경 마비탄을 쏘는 거예요. 읽어보시면은, 대상이 소모함 1의 만화당 1.2의 고정피를 해 입혀줍니다. 결론은 만화가 없을, 없으면 없을수록 이 R, R, 이 궁극기의 총, 신경마비탄이 강력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원딜이나 탱커 독이기에딱 좋은 그런 챔플예요 무시할 게안 된다. 그래야지 궁극 뜨거든요. 네, 신시합니다. 신시아가 미드로 갈 수도 있는데, 요즘 메타가 서포시죠 또. 원래 파라곤 트도서포시였는데 저는 일단은 이 실명 설마가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이게 되게 좋아져가지고, 라이트 플럭스도 좋은데 Q 다음에 아마 E 다음에 우클릭 다음에 아리고 이게 뭔 소리냐? 어, 신시아 스킬의콤보이까요 싱크로나이저를 발사하고 이게 가까이에서 큐를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명이 되는데 저도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싱크로나이저로 연결을 먼저 한 다음에 이그 상태에서 평들 때리면서 큐를 쓰면은 연결된 선으로 인해서 이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실명 이라 실명 을 당합니다. link you! I'm going to link you! I'm g 줄 알았는데 이 싱크로나이저에 연결된 상대, 대상, 주변 분들한테 싱크로나이저가 연결되고 Q를 쓰면 이 연결된거에 연결이 됐다고 가정이 돼가지고이이 이 사람 주변에 이 실명이 터져버려요 이렇게 향 그러면서 주변에 전부 다 실명이 되고 그 상태에서 도망치면은 이키이 이 스킬로 바로 둔화시키면 이게 속박이 됩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콤보예요 궁극기가 없을 때 기본적인 콤보고 이제 제대로 콤보기로 가면은 싱크로나이저, 그리고 R, Q, E 이러면은 거의 죽을거예요 아, 거의 죽을겁니다 안죽으면 계속 백업백, 백업, 이거 백업, 백업 넣어야지 이렇게. 아. 자, 미드나 정, 혹은 정글을 가는 챔프인데 탑을 갈 수도 있고, 솔직히 말해서. 일단, 주문력 최강. 한 마리 잡기는 최강이에요, 진짜. 한 마리 잡을 때 최강.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 자, 베아트리체는 무조건 고동고동 선마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선마, 무조건 고정. 고정. 왜냐면 이게 범위 들이 유일한 범위 들이 오는 유일한 범위 들 아, 범위 들이네 그니까, 이도 있고, 우클릭도 있는데, 그니 그러니까 선마는 무조건 이 선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클릭 선마. 자, Q섬마, R섬마 얘는 완전 암살형이에요, 진짜 카일라보다 더 심해요 자, 잘 보세요 이 Q가 중요해요, Q가 이 그림자의 물결이 여러분들을 살려줍니다 자, 베아트리제 초보, 초보자 특징 먼저 초보자 비하는게 아니에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라인전에서 초보자 특징 때리다가 막 써요, 일단은 때리다가 막 써요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미년도 먹는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딜교죠 미년 때리면서도, 미년 계산하면서 상대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Q로 들어가요 이렇게 들어가서 바로 키, 클릭, Q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콤보예요 그러니까 Q가 내가 이 자리에서 상대방 이미년 쪽으로, 이, 이 챔프 쪽으로 만약게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은 달라붙고 바로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쿨타임은 크로스에어에막 돌아가죠? 희미하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래서 한명잡기 좋은 챔보라는거에요 들어가서 윗쓰고 우클릭 쓰고 쿨 돌아가죠? 빨간색 끝만 이제 이, 이, 쓰면은 다시 돌아가요 어. 보통은 이렇게 이런 필드말고 부쉬에 숨어있다가 하는게 좋습니다 부쉬에 숨어있는 형태는 대충 콤보가 이렇게 될거에요 정글 뭐 생성하고 생성하고 이렇게 숨어있다가 이런거야 쓰고쓰고쓰고 쓰고, 쓰고 이렇게 이런식으로 빠지면은 아무것도 못하죠? 저, 저 쟤네들이 챔프라 치면 이런식으로 해줘야돼 Q. R. E. 우클릭 평딜하나 어, 까진 될거예요 그리고 Q Q. R. E. 우클릭 그리고 Q 이렇게 가면은 한마리를 무조건 잡을겁니다 그리고 궁극기가 핵심이라서 일단 원딜 자르고 나서 또 빠졌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이거 빠지는데 사람들이 뭐라 한다면은 진짜 제가 대신 대변해줄게요 베아트리체 그따로 쓰는게 아니라고 어. 그러니까 이베아트리체는평 형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어차피 주문력 챔프라서 이렇게 일쓰고 일쓰고 빠져야돼요 반복 어. 계속 빠지고 또 기, 몰래 숨었다가 또미니한 번씩 치고 몰래 몰래 암살이니까 어. 이게 가야되는게 바로 베아트리체입니다 어. 자 이번엔 서포터입니다 제가 서포터는 솔직히 많이 안 해봤어요 저 솔직하니까 근데 알건 알아요 알건 알기 때문에 어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어이선마가 e 맞을 거고요 어차피 그니까 e, 그니까 A 뭐야 뭐야 그니까 A라는 E하고 Q하고 겹쳐야 돼요 그래 야지 터져요 이게 뭔소린지 알려드릴게요 자이선마하고 e 저는 우선마하고 마지막 Q 선마하고 R 선마할게요자 보시면은 이게 원래 보호막을 씌워주는건데 이렇게 팀원한테 이제 보호막을 씌워줘요 이 상태에서 Q를 써버리면은 아이고 늦었다 우클릭하면 보호막 씌워지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요 저기 이게 버프예요 오네, 오네 오신의 영광이라고 근데 만약에 배려치고 Q를 쳐버리면은 터져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해야돼 혹은 이 보호 눈부신 빛이 아니 천벌이 오래 있다가 오래있다가 기다리면 이렇게 터지거든요? Q 먼저 하고 E를 해도 터지긴 할거예요 어. 그니까 E 먼저 하고 Q를 하든, Q 먼저 하고 E를 하든 똑같습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막 이러고 기다리면 알아서 터질거예요 근데 이러 늦잖아요. 저기 들어가도 바로 안터지거든요 이게. 어? 안터지네? 미안해요. 이거 스킵. 음 이게 기절이네. 그니까 이 눈부심 천벌말고 눈부심 빛을 음. 사, 그러니까 팀원들한테는 보호막을 주고 상대한테는 기절을 시키는 그건데 좀 빨리 터뜨리려면 천벌까지 빨리빨리 해야돼요. 이 우클릭 스킬 사상 사상 범위가 너무 길어요. 보이시나요?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팀원한테 무슨 일이 생겼어 엄청 멀리 있는 아이키밀리 누르고 이런식으로 다가가면은 바로 보호막이 생기면서 팀원은 미리 네. 데미지를 주고요. 그리고 바로 오신 이런식으로 서포터요 완전히. 현재 서포터 중에선 제가 볼때다놓고 최고라고 할수 있는 챔프에요 너프를 좀 먹어야 되는 보호막 주는 데 있어 설명 목표물 확인 폭격 개시 초정밀사격 궁극기 충격탄 충격탄 우클릭 충격탄이 마, 말 그대로 뭐냐면은 어뭐 탄이 나가는게 아니고 샷건이에요 목표물 확인은 타겟팅 타겟팅 후에 좌클릭을 하면은 네 미사일이 여러개 날아가요 그리고 폭격계시는 유탄! 유탄 기능입니다 유탄 모드 돼가지고이 포물선 포물선을 따라서 발사하면은 이렇게 이런식으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궁극기는 레이저 음? 아 안되네 롱샷레디 이런식으로 어느 지점이든 이 벽이 있든 벽을 관통해서 그 사정거리 있는 그니까 예를들어 쉽게 말하자면 맵으로 맵으로 봤을때 제가 이제 탑라인에서 이렇게 있지만 바텀 라인에서 교전이 있을 때 오버프라임 경우, 오버프라임의 경우 본인이 그쪽 지역이 없더라도 우리 팀이 상대를 보고 있으면 그게 맵의 시야, 맵에서 이제 시야가 보임으로써 저한테도 보이거든요. 이게 관통해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이제 캐릭터 테두리로. 그럴 때 이제 발사를 이렇게 해버리면 상대가 이제 완전 개필 경우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이 가능한 챔프가 스쿼드예요 와! <웃음> 자, 스쿼드 선마는 저는 추천할게요. 그러니까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오프라임은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제 말이 정답이 아니니까 너무 심히 기울여서 제 말을 듣지 말고요. 참고만 해주세요. 참고만. 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일단 스큐 선마 갑니다. 큐 선마. 큐 선마 다음에 이 선마. 저는 일단 스쿼드는 어차피 평딜이 세면 끝이기 때문에 스킬은 저는 딜량 우선순위로 가요 그리고 우클릭 여기 훈련장이니까 이렇게 QQQEEE e e 우클릭 해가지고 이제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시는건데 원래 이렇게 못합니다. 이 게임에서 자 사용법 스킬콤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스쿼드 자 일단 우클릭이 미사일 런처로 타겟팅이라 했죠 여기 영웅이 보일때 자 여기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이제 미니언이 여기 있다 칩시다 상대 미니언, 우리팀 미니언 있는데 밧딜환 하면서 치고 빠져야 돼요 계속 이유가 제가 공방에서 뛰면서 항상 우리 초보자분들을 보면은 느낀게 있어요 미니언 계산을 너무 안해요 그냥 적 보일때 쏘고 여기 미니언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적을 그냥 여, 열라 때려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미니언이 여러분들을 쏘, 쏩니다 막 미사일 쏘고 근접으로 때리고 근데 이 미니언 딜량이 생각보다 오프라임에서 높아요 무시할 게안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잘, 이제, 즐겨를 음, 해주신 다음에, 상대가 개피일 경우, 집, 집으로 기원할 때, 이제, 유로산을 이렇게 한 번씩 발사해주고. 근데, 마, 만약에 너무 딸피야, 그러면은, 바로 궁극기를 이렇게 보내버리면 되는 게, 바로, 스커드 챔프입니다. 그리고 또한, 또한, 그, 오프라임의 미드라인에서 가장 유명한 코스머스나, 그, CC기 주력, 주력이 있는 그런 챔프들 있죠? 우르크, 이런, 이런 분들. 그럴 때 이제 걔네가 이제 두, 가까이 들어오면은 쫄지 마시고 그냥 우클릭으로 날려야 돼요. 오케이 우클릭으로 날려버리면 궁극기가 상대가 스킵이 돼요. 그리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스쿼드를 초보자분들한테 엄청 추천합니다. 무조건 이 샷건을 가까이서 써야 됩니다. 딱이 정도, 이 정도 써야지 밀려 나가요. 확 밀려 나가요. 어, 그리고 이제 계속 각이 버리는 프리 프리들 위하는 로제이 네. 스쿼드가 제 주체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려드린겁니다. 해 하는식으로 네. 저 콜트 일단은 를 합니다. 2선마 하고 오클리스마 그리고 이선마알선마 자, 스킬은 제 더미로 만들어 Q Q를 맞으면은 일단은 중화시켜줘 그러니까 데미지를 넣기보다는 어, 콜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킬 데미지보다는 CC기 CC기, CC기가 말그대로 태클이에요, 태클 음, 축구로 따지면은 축구고 상대 축구볼, 축구공을 뺏으려고 제가 태클을 하잖아요? 아니면 드립을 하던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동력 강화는 <웃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싸움 도중에 제가 뒤로 빠질 때 제트 음. 제트로 이렇게 날아갈 수 있어요. 상체에 있네, Z가. 그리고 이퀄리 브리어 궁극기는 로켓 이렇게 <웃음> 솔직히 데미지가 똥이에요. 궁극기 딱히 의미 없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펌팩션 이건 뭐 평딜 쌍쌍 쌍검총이죠. 쌍검. 쌍권. 그리고 잡비는 없어. 쏘다가 우클릭하면은 이렇게 따닥 따닥 갑니다. 그럼 콜트가 어떨 때 좋냐? 일단은 공속이 원딜리의 챔프에서 가장 빨라요. 공속이 빠르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체, 템을 어느 정도 세게 올라, 올리면은. 홀트만한게없어요 진짜 공석을킹도 가야겠다 제교할때제위교시에 이렇게 형들 빈틈 볼 때마다 넣다가 큐! 졸화시키고 계속 따다닥 하고 상대가 엄청 오지게 도망갈거예요 아파가지고 <웃음> 그럴때 이제 맵잘 보시고 빠질때 이렇게 빠지고 그리고 또 제휴교하다가 원콤보에해는 아예 끝내버려야 됩니다 중극기가 아프진 않아요 진짜 중공기 못도죠 형들이 더아프다는거예요 아파리 그쵸? 궁극기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벌스는 무조건 Q, 스쿨리, 평딜, 병딜, 병딜병딜병딜병딜 병딜 하다가 상대 탱커나 정글이 날 잡으러 올때 빠지고, 음. 그리고, 뭐, 초반에 쓰는 이 용맹의 데키마 원석. 3단계 아니라도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이게 전멸기거든요? 이거를 쓰면서 또 빠질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고. 이게 바라보는 시야로 와가지고 음. 음, 투전멸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바로 콜트입니다, 콜트. 홀트. 그리고, 이 선마. 큐 선마, 알 선마. 자, 공속이 일단 이렇게 돼요. 템을안낄 경우에. 자, 에벌링 같은 경우는, 바로 포탑 편성할게요. 미연하고 라인전시에, <웃음> 평딜로 사람을 치 생각하지 말고, 우클릭. 차징한 다음에, 같이, 미언이랑 같이 상대를 때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정, 정글이 갱이 올라왔다. 하면은, 바로 석박하고 나서, 킬각이면 E키 누르고, E키 누르면 이제, 스킬 1키가 들어오거든요? 공속이 빨라집니다. 그죠 스킬 설명, 이거, 안 읽어도 되겠죠? 허살비라고 Q는 일단은, 둔화시키는 거예요. 이 범위 내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둔화되고 묶여요. 신속한 화살은 말 그대로 3초 동안 자신의 공격속도를 70%, 이도, 이동속도를 30% 증가. 그니까, 이속 공속 증가. 되게된 거고. 그래서 E가, 꽤 중요하거든요? 한탑댈 그리고 융단의 사격 9초 동안 저걸 관통하는 화살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저기 한 분이 여기 앞에 있어도 그 뒤에 있는 저같아도 관통샷이 이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궁극기도 이이 이 스킬을 사용하고 써야 돼요 이렇게 할수 있고 <웃음> 정의의 화살은 평등이고 정신집중은 꾹 눌러서 사어리가좀 많이 길어요 이게 발사하면 멀리까지 꽤 멀리까지 갑니다 <웃음>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평들이 느리잖아요? 지금 저는 에블린, 원래 아이템 공략은 따로 할라 했는데, 일단 대충, 공속, 공석, 공속으로, 이세 개가 공속이거든요 공속, 공석, 리고 왕국보건 필수고, 광전사 저주 필수고, 보석은 맨 후반엔 안 씁니다. 초반에만 쓰지. 그리고 여기까지. 오네시, 그러니까 오시네보다 저는 일단 시간 약탈자가더 좋아서, 스킬 쿨감 때문에. 이 정도로 가주면 아마 이제 공속이 좀 나올 거 같네 린도 똥은 안닐 거예요. 이렇게. <웃음> 그러면 스킵 한번 이렇게 돼요. Q. E. 그리고 얘가 도망치려면 그때 한조처럼 탁 타주고, 우클릭으로. 또는 인기 찼을 때 이제 한타예요 일단 상대가 엄청 많이 모였을 때, 우리 팀, 탑이 먼저 선 들어가겠죠? 장거리나. 한명 자르라고. 그때, 도망치는 애딱 붙어두고, 이키 알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데미 많이 들어가죠? 라스트, 빵. 일단, 무조건 평대 집중입니다. 예 에블린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선마로 갈 건가? 혹은 빛발치는 총알을 선마로 갈 건가? 저는 일단은 Q 선발을 더 선호해요. 저는 일단은. 근데 이건 정답은 없어요. 저는 Q2 e 우클릭가거든요. 일단 저는 해봅시다. 일단 테스트다. 저도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이챔프에 대해서 쉐이드는 간단합니다. 쉐이드 장점이 평들이거든요. 평들이 장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사실 사, 그러니까 사실 고려해야 될게 얘의 템은. 솔직히, 공속보다는, 공속보단, 왕보검, 광전사 저주, 그리고, 물리공격. 그니까, 러 물리공격이 센거 우선순위로. 아니 좋습니다. 시간 약탈 자놓고 공속템이야, 뭐, 부패단도 정도? 부패하고 상급 아람 능력 화살? 이거하고, 슈안의 칼날. 이게 꽤, 꽤 괜찮은 게, 이게 일단은, 템을 사면 쓸수 있어요. 보시면, 사용 효과가 5초 동안 자신의 속도를 30% 증가. 그러니까 굳이, 전멸기가 없어도 후반에 쓸수 있는 게이요 이런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수 있지 좀오픈라 해보신 분들은 아니 어차피 스프린트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달리면 되는데 굳이 이거를 사서 슈아의 칼날로 빨리 달릴 이유가 있나 근 여러분 잘 보세요 화면 하단에 쓰있죠 스프린트 모드에서 적 영웅에게 공격을 받으면 속박상태가 된다고 그걸 방지하려는 거예요 저게 은근히 길어요 1초간 1초 1초 동안 이제 저기 막 엄청 뛸때 제가 맞춰버리면 바로 이제 노란색 사슬이 생기면서 적기 묶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때에는 바로 잘리는 거예요후반에 그냥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최대한 일단 휴안의 칼날 또는 여러분들이 용맹의 대키마 원석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선호하 콤보는 이렇게 돼요 E 키 Q 이래야지 딜이 더잘 들어갑니다 그럼 테스트 해봅시다 했을 때는 6.6이죠? 근데 아까 치 들어가죠 자, 데미지 엄청 많이 들어가죠? 7 원딜중에서는 데미지 탑이에요 탑 <웃음> 우리 쉐이드의 역할이 뭔가 데미지가 그만큼 세기 때문에 상대 주력 원딜이 일단 탑이나 정글 분들에 의해서 묶일 경우에는 선으로 때리는게 맞아요 근데 그게 안돼 만약에 상대 탱, 탱커가 너무 컸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1대1로 맞다이를 떠가지고 바로바로 녹여주는게 바로, 바로, 녹여주는 바로 쉐이드에요. 이게 탱커 다칩시다. 그래가지고 어가지고 빨리 잡아줘야돼 상대 원딜이 보면 원딜 위주로 잡아줘 결국엔 후반에는 원딜러 싸워이거든요 그 빠진다 빠진다 Да, да, да.